난촌가? 뭐지? 백, 백합은 아닌데 이거한테 저거 줘서 장미? 응. 핑크 장미 아,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겠다 t h a n you. Music 이렇 그렇게 먼저 할게게 그래서 한번더 이번 동류은 자, 음. 어, 아 고마워. 반가워요. 아? 어, 이거 다 뭐... 입은 거야. 너무 입혀도 마셔. 아? 아. 아, 이거, 이거 괜찮나? 음. 너무 무섭다 근데. Thank mm -hmm. you. 한 번에 두식게 양이 너무. 놓아요 이건 이게 나네다 <목소리가> 백신 접종도요? I don't know.